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입니다. 아, 이번에 세나 레볼루션 스페셜 영웅 등급표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20만 투력을 해오면서 어, 느낀 것들, 그리고 지난 시즌 다이아 3까지 제가 영웅결투를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수많은 강자들을 만나보고, 레전드 분들도 만나보고, 그 경험들, 그리고 제가 지금 랭킹 14위 길드에 있는데, 우리 기론들과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등급표는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방을 켜서 등급표를 우리 시청자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만들었습니다. 어 랭킹 50위하는 랭커분도 그때 계셨고 다양한 분들을 모셔놓고 등급표 짜면서 혹시 이견이 있으면 얘기를 달라 해가지고 충분히 머리를 좀 맞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에는 완전 한 정답은 있을 수 없으며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뽑기가 그죠. 헤오 세인 연일린 카이래가지고 스페셜 영웅을 다 다시 다 뽑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세나 레볼루션 티어 등급표 스페셜 영웅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어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템 옵션처럼 트리플 S부터 더 S SSS, S A B C까지 이렇게 티어를 좀 나눴고요. 어, 여기서 줄임말이 나오는데. 어, 딥하게 게임 안하시는 분들은 줄임말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웅결투가 영결로 표현되어 있고요 영웅보스가 영보 3대3 영웅전이 3대3 5대5 영웅전이 5대5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별로 티어를 재개봤는데요 자산은 사실 뭐수리남쓰죠 넥서스는 오스카쓰면 됩니까 이런 거는 티어포에 안 넣었습니다 뭐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뺐고요 결국에는 어, 지금 정도에 와서는 영결이냐 3대3 5대5냐 영보냐 요 정도에서 어, 그 캐릭터의 필요성이 결정되는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출발해볼게요. 태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호는 아무래도 두 개의 시간이 긴, 시간이 긴 회피기를 가졌고, 그죠? 넓은 범위의 에어본 스킬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티어는 명함만 땄을 때 태호는 아 사실 많이 쓰이진 않죠 많이 쓰이는 않는다 연결 a 3대3 b 5대 5는 s 0 보는 a 정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각 이상부터 태우는 1 스킬에 에어본 이제 두 방을 치면서 그죠 그러면서 효율이 좀 좋아지죠 그래서 연결해서 s 좋고요 3대3 a 좋습니다 요즘 3대 3은 오각한 태우들도 많이들 안 쓰시죠 예 거기 사실이고 a 5대 5에서는 ss 좋습니다 5대 5에서는 태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영웅보스에서는 s 정도 좋습니다 자 사각 이상에 대해서부터는 영웅결투에서 ss를 줬습니다 아 어, 영웅결투에서도 사실 핑률이 많이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만은 그래도 태오의그 광폭화 때문에 그렇죠 사각 이상부터는 체력 30% 이하일 때 사망하지 않는다면 15초 동안 죽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어, 이때 모든 데미지도 50% 가고요 이 15초를 버티는 것 때문에 어, 고각 연이랑 고각. 태우를 같이 쓰는 연결 조합이 상당히 까다롭단 말이죠. 뭐 이제 연이 좀 죽일라면 꿈결로 빠지고 연이 이제 무조건끝났다 싶으면 태우로 해가지고 태우로 또 버티고요. 굉장히 징글징글할 정도의 효율입니다. 그러다가 힐 한번 하고 다시 또 연이로 또 돌리고 못 죽여 못 죽여 그런 느낌. 어 그런 전략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w s 를 줬고요 3대3에서는 사각 이상이더라도 S 정도 줬습니다 음, 딱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생방송에서 네, 3대3에서는 진짜 요즘 많이 좀그 정도 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5대5에서 5대5에서 사각 이상한 태호는 트 SSS를 줘야 마땅하다 예 이거는 최강이다 최강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이다 5대5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보에서는 더블에 좋습니다 사실 딜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영보에서 악마생인 같은 경우가 막 찢어버리고 막 딜을 막 700만 800만 뽑을 때 태우는 4 0 0 500만 뽑는다 할까? 동스펙 기준 그래서 딜을 잘 뽑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더블에를준 이유는 두 개의 시간이 긴회피기 때문에 안정감이 좋죠 그리고 약간 좀 졸면서 해도 <웃음> 예, 죄송합니다 영 이제 6단계 좀 졸면서 하잖아요 솔직히 예, 졸면서 해도 좀 전복이 잘안 나는 예, 그런 장점 때문에 더블 S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컨트롤형 pvp 에서는 핑귤이 떨어졌지만 자동형 pvp 에서는 최고 중에 최고의 캐릭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인 도끼 세인이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끼 세인은 사각 미만이냐 사각 이상이냐 이걸로만 이제 봐도 충분합니다 음 사각 미만인 세인이다 예잘안 쓰입니다 그죠 예, 잘안 쓰이고 야, 연결 3대 3 5대5다 b를 줬습니다 사실 생방송에서는 세개다 c 줘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음, 스킬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킬로 팍! 다가간다든지, 1스킬로 해가지고 순간에도 찍는다든지, 막그 정도, 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B는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대신 영보스에서는 사각 미만이라도 물데미지 증가 이제 한 번씩 발동되는 거 이제 어 멸시 1인데 멸시 1이 발동돼도 꽤 좋기 때문에 멸시를 발동시키고 다른 애물 캐릭터를 바꿔서 극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영보에서는 SS를 줘야 된다라는 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SS로 채택을 했고요 자 사각 이상이 됐을 때부터 비로소 물세이는 자기의 캐릭터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야말로 원딜 저격 캐릭터가 되죠 사각 이상부터는 발동되는 원거리 면역 패시브인 멸시 2가 되는데 멸시 2가 발동되는 순간 온딜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미친 악마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정말 멸시 2가 발동됐을 때는 발도 미친 듯이 빠른 데다가 아예 원거리 딜이 안 들어와 가지고 미친 듯이 사냥하러 다닙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에서는 a를 줬습니다 요즘 메타에서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a 혹은 s 정도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딜러가 좀 우세한 메타 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린이랑 카이 때문에 그래서 S줄까 A줄까 하다가 A로 내려간 경향이 있습니다 어 원딜이 좀 많이 없고 특히 린이나 카일한테 정면으로 맞붙으면 개작살라기 때문에 A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카일은 또 불속성이고 해가지고 어... 카일한테 비빌 수가 없죠 그래서 카일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메타 상 A 정도고요 만약에 원딜 메타가 다시 돌아온다면 더 높게 평가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3대3에서는 그래도 w s 를 줬습니다 3대3에서 세이는 굉장히 괜찮죠 3대3에서 연이가 또 많기 때문에 아무리 카일 메타라도 연이도 많기 때문에 아저 정도로 줘봤고요 5대5에서는 S를 줬습니다 5대5에서 물세인 엄청난 고수분 얘기를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음 속성 강화를 80%까지 뚫은 물세인에게 예,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 녹을 때는 오디오스 녹을 때는 물세인이 정말 초라하게 녹아 버리는데 스킬이 잘 풀려 가지고 1 스킬을 돌려 가지고 빡 찍어서 상대들 훌훌 한번 에어본을 한번 한번 잡 빠뜨리고 시작할 때는 굉장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원딜러들에게 멸시가 터져가지고 미친듯이 날뛸 때는 상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해서 딱한 S 정도 그러나 뭐 더블 S 줄 만큼은 아니고 S 정도로 보이고요. 영보에서는 트리플 S를 줘야 된다. 예. 사각 이상 멸시 2가 터진 세인은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 영보에서 수리남들 많이 쓰시죠? 수리남 자체가 진짜 물리 정말 최강의 물리는 것 같아요. 고각되면 고각될수록 어, 세인이 그런데 어, 영보에서 레이첼이 죠죠 어, 레이첼한테 좀 온거리 맞다가 멸시 터지고 수리더마에게 넘겨줘도 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스를줬습니다자 다음 연입니다어좀 화려하죠 예좀 네, 화려합니다 연이가5각 미만이냐 5각 이상이냐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봤고요 5각 미만인 연희는 뭐 이각될 때 1스킬이 뭐좀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5각 이상이 될때 그냥 개또라이가 된다 최고의 효율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5각 미만일 때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S 정도 줬고요 3대3에서 w S 5대5에서 w S 영보에서 w S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다른 스페셜 영웅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다 그죠 오각 미만인데도 기본적으로 연이가 정말 좋고 다만 이제 연결에서는 연결 하나는 S를 준 거는 오각 미만의 연이는 그 좁은 맵인 연결에서. 충분히 잘 따라잡히고 좀처발릴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고 3대3에서는 어, 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근데 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건 모든 캐릭터 동일해서 약간 똑같은 말만 계속하게 될것 같아요 손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특히 연이또 원딜이고 해가지고 3대3 그 넓은 맵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더블 S 혹은 S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5대5에서 연이도 상당히 좋죠 5대5에서 연이를좀 뒷열에 배치해 가지고 그 중간에 막근 딜러 들 서로 모여서 막 난리가 난 데다가 그냥 뚝하니 메테오가 떨어지면서 애들 다 기절시켜서 오두두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희가 참 좋죠 어, 영보스에서도더블 SS 좋습니다 좀연인도 특별한 게 어둠 속성일 때가 아닌, 날로, 아닌 날도 연희는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각이 오각 이상이 됐을 때 연희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각의 고스펙의 연희는 그냥 살인 병기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오각 이상이 되면 연결해서 트리플스 3대3 트리플스 5대5 트리플S 영보 오, 트리플 스를 줬습니다. 아, 정말 최고의 원딜러다. 이렇게 보이고요 머리 위로 툭툭 떨어지는 평타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피할 수 없는 확정 평타. 그리고 이 스킬이 매우 위협적이죠. 갑자기 후루루루 도니까. 어 맞을 때 좀. 경직 일어나면서 빨리 회피도 빨리 안,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뚜두두두 맞다가 탁 빠진다니까? 예,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거기다 3스킬은 살인적으로 위협적이죠. 좀 느리기 때문에 피할 수 있긴 한데, 어떤 상황에 여의치가 않아서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머리 위에 대가리 한대 맞으면, <웃음> 아, 와, 정말 무서운 스킬입니다. 그죠? 자, 그 다만 온딜러다 보니까 좀잘 파고드는 상대, 예, 카이 같은. 그런 상태한테 좀잘 당합니다. 그죠?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각 이상의 연인은 이것조차 무시해버리는 꿈결이라는 낙법을 가지고 있다. 낙법인데, 10초 동안 무적이야. 그 뒤로.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아거기다 어... 어 자기가 고스펙이 이제 쫓아오죠? 그 10초 동안. 그러다 평타에 치명타라도 한번 터지면 그 평타 한 방에 피가 막한 70%가 날아가고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살인변기인 것 같고 PVE에서도 좋은데 이스킬 3스킬 스위치용으로 해가지고 어, 모든 속성의 영보에서 다 쓰일 수가 있겠죠 자다음 린입니다 어, 린은 근딜러로서 어, 콤보가 좋고 그죠. 어, 뛰어난 기절 시시기를 가진 캐릭터인데요 일단 사각미만 사각 이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사각미만인 린은 연결 3대3 5대5 다 B를 줬습니다 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약간, 물세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아쉽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리는 컨트롤 좋은 사람이 좀 되게 좀잘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어서, 뭐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더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대체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영보스에서는 S를 줬습니다. 예, 그래도, 어 그냥, 지 속성에 따라 딜 그런대로 합니다. 스킬 쿨이 좀 빨리빨리 잘 돌아와가지고, 괜찮은 모습이 있고요. 자, 사각 이상이 되었다. 아하, 이때부터는 굉장하죠. 사각 이상이 되었을 때 근거리 캐릭터를 상대로 50% 확률로 기절을 거는데 타격 횟수가 린이 많잖아요.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50% 확률이라는 게 상당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사각 이상의 린이 연결해서는 트리플레스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일단 3대3에서는 더블에스 3대3이 처음에 린이 나왔을 때만 해도 린 3대3에서는 별로 안 좋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린의 플레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거고 나중에 린을 굉장히 플레이 잘하는 그런 우리 길드원에도 있거든요 굉장히 린을 3대3에서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어 더블에를 충분히 줘야 될 정도로 굉장합니다 혼자서 세명다 잡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약간 제가 요걸 좀 적어놓은 게 컨트롤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캐릭터다 이렇게. 모든 캐릭터 다 그렇지만 특히 좀 손을 많이 타는 캐릭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대 5에서는 S 정도 좋고요 이것도 린도 5대 5에서도 스킬이 초반 스킬 좀잘 풀리면 딱 다가가다가 3스킬을 바로 써 가지고 빵 장풍 쏴 가지고 애들 딱 기절시키면 상당한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이없이 그냥 털리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영웅보스에서는 더블S 정도 좋습니다 근데 잘 팹니다 어. 자, 그래서 약간 플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약간 요보다 좀더 높게 평가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요번에 나온 카일 한번 보겠습니다 카일 사각 미만 일때랑 사각 이상 일때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아 카일 일단 두 개의 회피기를 보유했죠 1,3 스킬이 회피기고 어, 그 다음에 침묵을 거는 캐릭터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침묵을 건다 그래서 이 침묵이 평타에도 때리다가 확률적으로 침묵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카일이 평타로 상대를 괴롭히는 거죠. 예. 평타의 딜레이가 매우 짧고 범위가 좋고 사각 이상 카일은 침묵 능 가능하... 침묵 확률이 35% 돼 가지고 평타로 막 때리는데 침묵이 걸려 가지고 상대가 스킬을 못써막 어. 그렇게 괴롭히다가 상대가 이제 스킬이 나올 수 있어서 스킬을 뭐빡 쓰려고 하면 카일이 그제서야 1스킬 와! 확 회피를 피하고 또 평타 때리다가 상대 뭐 하려고 하면 3스킬 빵빵빵 3스킬도 회피니까 그리고 막 때리 이 스킬로 막좀 땡겨 여기 도망가는 애를 막 땡겨 와가지고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 방법들이 알려져 나가자 카일의 그 가치가 굉장히 더 높게 평가 되게 됐죠. 그래서 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무시무시한 캐릭터가 된다. 요런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사각 미만일 때는 침묵 확률도 좀 낮고 이래가지고 연결 S 좋고요 3대3 SS 좋습니다. 침묵 확률이 낮지만 3대3에서는 SS를 줬습니다. 이게 회피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평타로 이동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뛰어, 그냥 톨톨톨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막 평타로 막 이동하다가 1스킬, 3스킬 하고 빠지고 또 빠져서 이동하다가 컨트롤 좋은, 사람 좋은 사람들은 침묵 확률이 낮아도 굉장히 잘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5대 5에서는 S를 줬고요. 0보에서는 WS를 줬습니다. 자, 4각 이상이 됐을 때는 연결 트리플 S를 줬습니다. 예, 요거는 뭐 하여튼 다들 아시겠지만 저 길대에도 굉장한 강, 강자들이 많은데 카일을안 쓰는 쪽에서는 아주 막칼 짜증나 미치겠다.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하죠. 3대 3 트리플 S죠. 예, 정말 3대 3에서 카일은 미친 듯이 활보가 다니는 개 도라이 같은 자석입니다. 그죠? 3카일 덱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5대5에서는 블 s 좋습니다. 하나 뺐는데, 음, 카일이 그래도 태호급은 아니다. 연희급은 아니다. 이렇게 봐서입니다. 근데 카일이 스킬이 잘 풀리면 태호급 연희급으로 5대5도 잘하죠. 특히 카일이 전열에났는데 어, 상대들하고 맞닥뜨릴 때 3스킬로 갖다 꽂아갖고 애들을 막후두두 잡아뜨렸다. 그러면 카일은 좀 어마무시합니다. 잡아뜨렸다. 걔들 일어날 때또 1스킬 쓰면서 한번 회피해서 또 잡아뜨리고 그리고 자기 속성 스킬 나오면서 또 한동안 또 무적됐다가 뭐 이러면 카일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애들 막다 찢어버리고 다닐 수도 있고요 스킬이 빙신같이 뭐 시작하자마자 2스킬 같은 거 쓰다가 막 자기가 막 휘말리 들어서 쳐맞고 이러면 좀 아쉽기도 하고. 네, 딱코르에더블레 좋습니다. 영보에서는 4각 이상 트리플레스를 좋습니다. 딜도 잘 하죠. 거기다 카일이도 자사도 꽤나 합니다. 평타가 좋아가지고 평타로 막 쫓아가는 속도도 좋고 평타 후딜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잘 합니다. 룬던전 그랑시드 일반 경우 수리남보다 몇초 빠르게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스펙 기준입니다. 전 수리남은 2각이고 카일은 5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꽤나 빠른 편이에요. 그러나 결국 자사의 끝판왕은 수리남일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 보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등급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조금의 이견들이 있다면 댓글에서 토론해 봐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